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쇼핑몰을 운영하시다 보면 매출이 이렇게 올랐을 때 직원을 채용하게 되시겠죠 그렇게 직원을 채용하시게 됐을 때 사실 숨기고 싶은 메뉴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직원을 뽑았을 때그 직원에게 부은영자라고 하는 권한을 줄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부은영자 권한을 어디까지 줄수 있고 어디까지 안 주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 모드의 오른쪽 상단에 설정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운영자 관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 운영자 관리 메뉴를 들어가시게 되면 자, 일단은 이곳은 본인 확인이 필요한 페이지이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인증을 해줘야 됩니다. 잠깐 인증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인증을 하고 지금 운영자 관리 페이지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지금 보면 운영자 아이디 바로 저의 아이디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오른쪽에 있는 등록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저의 부운영자를 제가 아이들를 직접 만들어서 비밀번호까지 만들어가지고 나의 부운영자에게 아이디를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운영자의 아이디에 다가는 제가 뭐 서브야 너는 서브지 나의 서브야 이렇게 입력을 해 주고 중복 검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운영자의 길이가 4바이트에서 20바이트까지네요. 그럼 네 글자까지 써야 되겠어요. 그럼 서브 서브를 하겠습니다. 자 중복 검사를 해 주게 되면 사용하실 수 있는 아이디입니다라고 나오네요. 확인 자 운영자 명에 다가는 웹디 자이 너라고 제가 이렇게 적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음 접속 비밀번호는. 디자이너 00 디자이너 00뭐 여러분들 들어오실 일은 없기 때문에 제가 비밀번호를 이렇게 얘기하지만 안 들어오시겠죠 네 아무튼 넘어가서 자 스마트 모드의 권한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 웹디자이너 라고 한다면 사실 주문을 확인하거나 그럴 필요는 사실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디자인만 들어갈 수 있게 하겠어 라는 것도 설정할 수가 있고요 또는 이 나의 부은영자가 모든 메뉴를 다 들어가지만 얘가 음 그래도 정산을 보거나 내 물건이 뭐가 잘 나가거나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는 뭔가 나의 모든 낱낱이 밝혀지는 것 같잖아요 그럴 때에는 통계만 이렇게 숨겨 줄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 다양하게 내가 원하는 권한을 지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스마트 모드에서도 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것처럼 프로 모드에서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통계 관리 이 부분은 꼭 숨겨주는 편입니다. 보여주기가 좀 싫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세팅을 해주신 다음에 나머지 저장 버튼만 눌러주게 되면 나의 쇼핑몰에 방문을 하는 접속을 해서 운영자로 활동할 수 있는 서브서브라는 부운영자의 아이디를 발급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관리자로 접속을 할때 부운영자라는 메뉴에서 나의 쇼핑몰의 이름과 그리고 부운영자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주면 내가 권한을 주지 않은 메뉴는 숨겨져서 그 메뉴는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비밀도 숨겨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저장을 눌러서 운영자 계정을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당하는 아이디가 발급을 된, 발급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부운영자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관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부운영자에 대해서 등록하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